다 드디어 주말이다. 주말에는 평일에 못했던 일들을 어느 정도 처리해야 한다. 먼저 유튜브에 어떤 컨텐츠를 넣을지 고민한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왜 유튜브를 하는지. 유튜브는 나의 생각과 일상을 기록할 수 있다. 또 한국의 모습을 해외 곳곳에 보여줄 수 있다. 5년 전 러시아 유학을 마치고 출연자로 MBC 다큐멘터리를 찍은 적이 있다. 그때는 잘 몰랐다 나의 일상과 생각이 담긴 그때 그 시절 영상의 힘 지금도 가끔 그 영상을 보고 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고 싶고 배우고 싶어서 그냥 한다 이게 내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다 요즘 날씨가 부쩍 춥다 어제 퇴근하다가 집 근처 붕어빵 가게를 발견했다 겨울이면 생각나는 간식 먹으러 가자. 먼저 속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따끈한 오뎅 국물과 오뎅은 참을 수가 없다. 나는 슈크림 붕어빵을 좋아한다. 2, 2000원에 3개인데 서비스로 하나를 더 얻었다. 기분이 좋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맥주 한 캔과 KFC 치킨을 사왔다. 보고 싶은 영화 맥주 치킨 끝났다. 둘째날 일어나자마자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갔다. 집 근처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가 있다. 참 편하다. 먼저 검사 설문지를 간단하게 작성한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어 졌으면 좋겠다. <목소리> <목소리> 먼저 아, 코를 찌를 때 이렇게는 채취봉이 이렇게는 매끄럽게 진행할게요. 들어가기 위해 코를 최대한 네, 정합한다 사실 이 날이 아. 내가 검사소에서 코찌르기 검사를 한첫 번째 날이다. 검사를 해서 그런지 오늘따라 이상하게 매콤한 음식과 김치가 땡긴다. 매운 묵은지 김치 갈비찜이다. 개봉에 앞서 얼음 콜라로 입맛을 돋군다. 먼저 묵은지 김치를 포기채 들어서 먹기 좋게 썰어준다. 편집하는데 또 먹고 싶다. 메추리알도 떡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좋다 역시 찜에는 당면이 빠져서 남립니다 쫄깃하고 미끄덩한 면이 입속에서 가득 퍼진다 맛있는 음식과 유튜브 이렇게 나는 일주일의 끝을 마무리한다